이렇게 해서 부르기 나오주고 부르기 찍그레기 빵 이걸 못줘 이거 아니 아부른기 찍그레기 경비 로봇 먹이 먹일 수 있었는데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아 근데 그래도 지금 지금 이제 돈 없는데 두 마리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 마리 오오 이걸 이걸 해보네. 내가 에조디안네. 오. 아니, 아니 너무 세. 상대방이 너무 세어 이거. 아이고아 이거 방금 에어가 때문에. 체력이 이미 40이야. 아니? 어쩔 건 체력이 40이라 안될거 같아. 아, 본다. 진짜 순서대로 싸우면은 그래도 안 되지 않나? 3분의 1. 3분의 1. 4분의 3분의 1? 3분의 1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처음 해봐요. 야 그래도 졌어. 아니 어깨기라는 거야. 아니 어깨기야 이거 미쳤나봐. 아니 다다 미쳤나 터졌는데 안 되네. 다시 아, 자 그도 해볼게 해볼게 조용히 봐. 아 어, 하지 말걸. 하지 말자. 갑자 기 이거 나왔다. 할락 그랬는데 이게 나왔다. 그만하자. 자 카드가시오 끝. 아, 어, 이거부터 내려 그래야 되는 거야? 잘못 냈어. 엄마고... 아, 이러면 되지. 이걸 노린 거지. 만세 필요하던 하스인이군요 아, 이러면 되잖아. 세계 최초의 개인적 카드다 시험 큭큭, 이러면 되잖아. 나 카드가 쇼 잘합니다 나 카드가 쇼 잘합니다 꺼져있지 어, 너들 꺼져 이제! 띠용! 상대 당황! 아 이걸 내가 왜 줘야 돼? 아 그럼 화려하지 않아도 돼. 축구 선수가 다 달리기가 막 빠른 게 아니야. 달리기는 느려도 천천히. 도 있단 말이야. 돈으로 깨만는거불편하요 아, 아니 실력인데, 애가 거기서 카드가 쇼를 했다라는 거, 노렸다는 거. 이쉣 <목소리>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가, 카드 가가가드 <웃음> 되게 무해고 이거. 아이뭐개 이거 똥댕을 어카가 아, <웃음> 양이 먼저 <웃음> 오케이 얘까지 가야 되죠? 아 어! 동 먼저, 첫 먼저, 첫 먼저, 동 먼저, 동 먼저. 동 먼저 동. 느낌이 다음 천이에요. 동 먼저. 아, 나 혼자, 나혼차 팔고 사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싸우는 확률 증가. 오자. 오자, 돌 생삼. 생삼, 생삼. 또케한번 방금 전까지 저 기계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저이오 저도 천케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갔저오케 확률 안이여 오케이, 오케이, 천복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의미 없어요? 나머지 싸움이에요, 이제 애들끼리. 어어, 교환. 교환. 교환. 스탯이 낮아서, 저, 조그만 애들한테 맞아, 맞으면 제가 죽저요아이 아, 쉣! 아, 방울배 개구리의 그래, 방울배 오오오오 오! 오!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좋아요 와씨 전부 안 빨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흉합치 안 빨렸고 6.4% 라도 있는 게 어디야? 어? 천복 까주고. 아, 바로 죽었다. 모릅니다. 어, 이거 잘 받아줬고요. 모릅니다. 자 세상 일모르거든 어? 천복 개잘 까 아, 근데 이거 배가 너무 세다. 어? 어? 야! <웃음> 아니 씨부러아씨 <웃음> 잠깐만 잘못하면 죽겠네 거의 죽었는데 와또웠어 죽었다. 와아! 씨 <웃음> 진짜 <웃음> 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하라고 진짜 아니, <웃음> 아니 뭐야고 이게 <웃음> 아. 어. 진짜 안 돼. 개잘산. 말도 안 되게 <되겠다>. 잘. <웃음> 와우. 야, 미쳤는데. 아니. 야, 미쳤는데, 한타? 어. 야, 이거 0%. 프로. 0%다. 야, 0%다. 와, 0%다, 0%. 0 와하하. 야, 0%다, 0%. 프로다, 0 프로. 아, 근데 싸움 수준이 말이 안 되긴 했어. 아니, 뭐야, 이거.